쌤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마흔한번째 소수의 가감산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자 소수는 일보다 작은 수를 말하는 거죠 자 소수를 먼저 읽는 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이거는 231.506 이라고 읽고요 밑에는 231.56 까지만 읽으세요 자 소수에서는 주의할게 중간에 이렇게 0이 나오는 건 적어주세요. 그렇지만 소수 맨 뒤에 나오는 0은 빼주세요. 알겠죠? 그렇지만 요 0이 또왜 필요하냐? 소수의 빼기할 때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해주세요. 자, 그리고 0을 읽을 때는 0이라고 읽어야죠. 공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5, 0, 6, 5, 6요렇게 읽어주세요. 자, 또 하나. 소수는 자연수 밑에 있는 게 소수인데, 자, 요 앞에 231은 자연수죠? 그럼 요 밑에 3개는 소수라고 읽어요. 그러면 506, 506이 아니고 506이라고 읽고요. 소수 첫째 짜리, 둘째 짜리, 셋째 짜리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주판으로 놓을 때는요, 0.0235, 0.023 하는데, 이거는 주판에서 놓을 때는, 자, 0의 자리, 자, 여기는 자연수니까 자연수 놓는 자리 1의 자리고요. 1의 자리 아래는 0의 자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개.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주판에서 털고, 여기, 여기가 1의 자리에요. 그리고 여기가 0의 자리,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0.0235,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또 요거는 0.023, 0 이렇게 넣는 거예요 소수는 자리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0의 자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더하기 빼기는 쉬운데요. 곱셈 나눗셈 할때 소수의 자리점 찾는 게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점을 배우기 전에 먼저 소수점을 정확히 읽는 법과 0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수의 자리점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자 그럼 오늘 소수의 가감사는 주판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주판으로 열심히 나 볼까요 자 제가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딱두 문제만 해볼 거예요. 자, 47.38 놓습니다. 앞에 자연수죠. 47.38. 자, 더하기 0.039. 그쵸? 그 다음에 빼기 5.927. 그 다음에 16을 놓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51 넣고요. 다음 더하기 0.073을 넣습니다. 자, 그럼 얼마죠? 답이 57.3 아 다시요 57.314 그렇죠? 답이 맞았네요. 자, 다음. 소수점 잘 보세요. 가감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두번째 81.9 넣습니다. 81.9 다음 빼기 17일, 그 다음 0.7193, 다음 0.0718알, 다음 빼기 9.36. 5, 5. 다음, 12.244. 아, 하니까 얼마죠? 68.65. 자, 여기 0이 나왔는데, 0은 적지 마시라 그랬죠? 소수점에서 맨 뒤에 나온 0은 빼주세요. 자, 오늘, 자 소수점의 가감사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리점. 자 자연수 앞에 자연수 231.506이구요. 적을 때는 231.점 띄어줘야 돼요. 그리고 506이에요. 0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 231.점 오, 6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소수점 맨 뒤에 영은 빼준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점과 점 사이는 띄워 고요자 요게 왜필요하냐 요게 학교 교과 수학에서 쓰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주산에서 또 중요한게 소수점 더하기 빼기는 쉽지만 곱셈 나누셈 할때 자리점 잡을 때 오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점 잡는거 잘하세요 자 0.0235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의 자리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의 자리, 0의 자리, 1의 자리, 아, 0의 자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자리. 자 주판으로 놓을 때는 자 보세요, 1의 자리, 0의 자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에서는 덧셈과 뺄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때세로 셈으로 자녀들이 직접 적어보고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